원장님, 이, 더 이쁘게 잘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맨입으로? 뭔가 이런... 이런 아, 특성... 원장님, 원인 사랑합니다. <웃음> 그러면 여기다 남자친구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여기 남자친구하고... 아... <웃음> 번쳐주세요 하나, 둘, 셋. 한번 더요. 하나, 둘, 셋. 네. 자,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황정민이고요. 제 나이는 이제 32이고 이제 만으로는 31하고 강 이제 직업은 강사입니다. 아, 박수. 음, 음. <웃음> 어떤, 어떤... 가르치시면.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아, 네네. 아, 머리 안 터지세요? 아, 아 <웃음> 터집니다. 저는 가끔 터져요. <웃음> 어, 윙코하고 팔자주름이고 제가 약간 턱도 좀 발달되어 있다 하시더라고요. 저는 몰랐는데 원장님이 딱 집어 주셨어요. 턱도? <웃음> 무슨 도라고 어떻게 발달되어 있 어, 이게 앙 물었을 때 여기가 어, 막 근육이 좀 어. 있다고 하셔 가지고 같이 해 주신다고. <웃음> 이왕 여기다 어디 어디 을하시길하요 보톡스요. 어, 음, 전 보톡스 는 처음인데 너무 아. 떨리네요. 그리고 뭐 어떤 주사를 맞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? 어 맞아요. 어, 음휜코인 거랑 팔자 주름은 실로 교정하고 필러도 조금씩 넣어주신다고 하셨어요. 아, 그래서 필러. 필러랑 이제 턱은 보톡스로 이제 보톡스는 근육을 죽여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갸름하게해 주신다고. 그래서 많이 이뻐지게 해주신다고. <웃음> <웃음> 어, 저는 이제 사진 찍을 때. 아. 이제 좀 조명에 따라서 그늘지면은 팔자좀이확 보이더라고요. 옛날엔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 잘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각도에 따라서 저도 이제 코 뼈가 휘어가지고 제가 약간 턱 뼈가 안 좋거든요. 그래서 근데 턱을 건드린 건 무서우니까 그래서 휜 코라도 교정해 보자 하고 왔는데 원장님이 너무 설명도 잘 해주시고. 전체적인 균형을 잃다. 어, 맞아요, 막. 맞아요. 네네네. 와. 근데 중심이라도 잘 잡히면은 충분히 잘 보일 거라고 하셔가지고, 네, 상담 너무 잘해주셨어요. 어, 네. 누구한테? <웃음> 남자친구요. 남자친구가 <와. 웃음> 아, 뭐래요 아, 나 잘하고 뭐라고 <웃음> 제가 이번 주 붓기 심할 거라 했는데 음. 어 이제 양해를 해주겠다고. 나는 생각가이 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아, 보고... 아니야 아, 놀려요. 뭐, 뭐라고? 팔자질은 <웃음> <할> 심하다고. <웃음> 아니 <웃음> 아, 도, 놀려요? 동갑이라 저도 다시 놀려요. 아, <웃음> 그래서 기분 나쁘진 않은데, 아. 아, 저도 평소 콤플렉스니까 좀 이제 보완하고 싶어서. 음, 신경 쓰이죠. 이제. 아 그렇죠 그렇죠. 이해합니다. 자 알겠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음. 여기다 남자친구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여기 남자친구하고. 아. 이번 주에 보는데 팔자주름 쫙 펴서 올게 <웃음> 근데 붓기가 심하니까 놀리지 말아줘 어네 팔자주름 저, 저처럼 고민이신 분들 어 상담 너무 잘해주시니까 어, 제 이제 영상 보고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업까지? 음. 아,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<웃음> 상담 너무 친절하게 자시,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상담받을 때 콤플렉스 딱 찝어주시는지 그걸 제일 먼저 보는데 아... 어자 진짜 얼굴 보더니 어디 어디가 딱딱 문제 시절 딱, 딱, 딱 여쭤보시는데 아... 어... 딱전곡을찔는 느낌이었어요 아, 원장님 이, 더 이쁘게 잘 부탁드립니다 맨입으로? 뭔가 이런... 이런 아, 원장님, 아 원장님 사랑합니다 <웃음> 이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, 황정민입니다. 자, 드디어 시술 받으러 병원 왔는데, 와 너무 떨리고 설레어요. 자, 드디어 시술을 받으러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안녕. 얼굴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네. <웃음> 잘 부탁한다. 뭘잘 부탁해? 시술을. 잘. <웃음> 얼굴이 얼굴을 <얼굴이. 웃음> 아, 잘 견디기를? 음, 잘 견디기를. <웃음> 알겠습니다. 여기 실을 너무 시를 풀어 여기 여기다 내면은 부어주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올라가도고 음. 응. 응. 되겠죠? 감사합다 네. 부어주지 <웃음> 않고. <목소리> 아, 어 상관없어. 아, 상관없어요 여기는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그러면은 주민님 잘하고 오세요. 네. 이뻐서 봐요. 네. 가겠습니다. 바이바이. A few <웃음> 지금, 네, 멋치 때를 많이 안 나오는데, 아, 네. 코에 실로서 교정하고, 이렇게 실들어만 가지고, 어. 지금, 뜯졌죠 아, 아, 아. <웃음> 여기 뜯었죠? 어, 그럼 그러게요. 오. 지금 시술 하자마자 나온 거잖아요. 네네. 네, 네. 네, 여기 이제 자리를 잡는데, 한 달이 걸린대요. 한달 동안 조심하면 되고, 3일치 약 처방해주신대요. 음. 네, 봤는데 네. 어, 맘에 들어요. 완전 뜯었죠? 9 0도로 좀, 어, 네네. 그, 그, 그, 그, 그, 음. 오, 직접. 완전. 음. 근데 <웃음> 네, 이제 이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하니까 지금은 직후라서 좀마취약이랑 음. 부어 붓기 때문에 좀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하시니까 괜찮다고 하셨고. 혀가 얼얼하지 않아요? 아, 여기 지금 마취 때문에 지금 발름이 아예 안 돼요. 지금 잇몸까지 마취가 돼가지고 네. 다얼얼해요 알겠습니다. <웃음> 어, 그럼 태, 아, 그러면은 태연 때봬요 네네. 봬요. 네네. 네. <웃음> 어때요? 아, 저 지금 얼굴 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. 만족스럽다고요? 네. 벌써? 네네.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? 어, 근데 벌써, 왜? 왜냐면 이게 <웃음> 교정한 거니까 어. 이게 바로 보이더라고요. 한 번만 내려서 아. 좀 보여줬어요. 네. 바로 보이시죠? 네네네. 아어 근데 지금 발음이 잘안 돼가지고. 근데 약 처방 받도봐야 돼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예뻐져서 봐요. 네. 11일 후에 봐요. 바이바이. 네. 가세요. 바이바이. 네.